어 엄청 많아. 네 서복 서복하게 수북,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개수를두개세개 넣었을 때랑 어뭐 다섯 개 정도 넣었을 때랑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슈퍼 동포는 <웃음> 이 사이즈가 달라. 나도 <웃음> 두개세개 넣는데 여섯 <웃음> 개넣는데요 야. 그렇게 네. 그 하나, 하나만 남은 거네. 네, 예 하나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만 남기고 네 이런 식으로. 야, 나머지는 다 아웃이네. 요거는? 그렇죠? 무채를 먹는다, 거죠 그렇죠? 나물. 야, 요거를 네. 물에 씻어가지고. 네. 비빔밥. 네. 네? 비빔 고추장 팍팍 해가지고. 흠이 네. <웃음> <웃음> <험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여긴 지금 밭이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올해 가을 장마가 너무 길고 비양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그 기존 농법으로 두둑을 만들어서 무를 심은 자리들은 수분이 너무 많이 있는 바람에 무뿌리 자체가 다 상해버려서 이렇게 무밭이 거의 대부분 이런 밭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심을 수도 없고 날씨가 하면 벌써 9월 오늘이 벌써 9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파종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가을 장마라든지 태풍을 대비해서 어 이제 비닐 피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 두둑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가는 이런 그 상황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두둑을 만들어 놓고 비닐을 씌우면 훨씬 더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아직도 배추도 못 심고 네.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추, 무가 올해 가격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날씨가 이런 바람에 어. 수로에 물이 꽉 차서 너무 갑자기 많은 비가 오니까 이 수로에 물이 철철 넘쳐서 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 <웃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비가 그치니까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그 남들보다 피해가 덜한 것 같은데? 어... 가을 태풍이 올걸 예상하고 어... 이 물을 심을 때 이렇게 비닐 피복을 먼저 했었습니다 네, 여기 뒤쪽으로는 물이 3분의 1 정도 물이 꽉 찼었었죠. 이 밭에. 어쨌든 여기 가 지금 상태가안 좋아요? 지금 비닐 안에 수분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스페를 입어가지고 무가 크지를 못하고 있죠. 높은 곳은 무가 뿌리가 발달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무가 잘 크고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물에 잠겼던 자리들은 완전히 스페를 입어서 성장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어떻게 해야돼요 못씁니다 <웃음> 아, 여기다가 안그래도 지금 배추 모종이 좀 남아있는 모종을 뽑아내고 한칸 건너 여기 심고 다음칸에다 해가지고 지금 배추를 좀 심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28cm 구멍으로 했었거든요 28cm에서 한칸을 띄워버리게 되면 어, 56cm가 되겠죠? 56cm가 되기 때문에 어, 충분한 거리를 띄우게 되면 배추가 클 수가 있습니다 어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비닐을 씌워놓은 덕분에 그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고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엄청 가을 장마가 길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 비닐 씌우고 무뭐 심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멀칭이 없었으면 다 무너졌겠네 그렇죠 그냥 이쪽저쪽 그냥 다 퍼져버려서 그냥 두둑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 가을 기후변화에 비닐멀칭은 필수겠네요 배추, 무. 어, 멀칭을 하게 되면 조금 늦게 심더라도 이 온도를 잡아주고 수분 유지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를 심었을 때는 무가 그냥 일반 노지에 비닐 없이 심은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색깔도 잘 나오고 무가 상품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무, 비닐 멀칭을 하고 심게 되면 근데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겠죠. 돈도 들고? 돈도 들고 손도 많이 가지만 그거 몇 배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올해 무농사 짓기 정말 힘들겠구나 했었는데 었 그래도 날씨가 좋아지면서 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또 해. 해시... 이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뭡니까?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모를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최고 좋은 모를 한개 남겨놓고 나머지 모는 뽑아서 솎아내는 작업을 내일 해야 됩니다. 아, 어 엄청 많아. 네, 소복소복하게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개수를 두 개, 세개 넣었을 때랑 어뭐 다섯 개 정도 넣었을 때랑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안 크면. 무, 다른 무한테 이렇게 경쟁해서 밀리기 때문에 빨리 큽니다. 야, 돈을 더 집어넣어서 씨를 많이 넣, 넣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빈 구멍 없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소복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했었을 때막 서로 그 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자기가 성장을 안 하면 옆에 무한테 치여서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속도가 빠릅니다. 1등만 살아남는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1등 달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네. 경쟁을 시키는 거죠. 아, 근데 두 개나 세개 넣으면 별로 경쟁을 안 하는데 이제 양분 경합을 들하니까 그렇게 음. 빨리 성장을 안 하는데 어해 보시면 두 개씩 두개세개 개 넣은 거랑 다섯 개 여섯 개 넣은 거랑 이렇게 해 보시면은 성장 속도 차이가 확 납니다. 아, 슈퍼 도구는 <웃음> 이 사이즈가 달라. <웃음> 남도 두개세개 개 넣는데 여섯 <웃음> 일곱 개 넣는데요. 야.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파랗파랗하고 지금 네, 여기서 최고 좋은 무한 개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섞어내는 거죠 요거 같은 게 어떻게 섞어볼까요? 있으면 지금 중앙에 요 무가 그래도 가장 세력이 좋거든요? 어. 그러면 나머지를 요렇게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무가 이렇게 길게 쭉 많이 뻗었죠? 어, 많이 뻗어네 네, 이제 모래땅이기 때문에 뿌리가 길게 뻗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잔뿌리가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데 어 이렇게 그무 같은 경우는 그 모래 성분이 좀 많은 자리에 해놓으면 이게 무가 길쭉하게 쭉 뻗은 예쁜 무가 나오는데 올해 그치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이렇게 그 배수가 잘 안되는 밭에 하게 되면 음. 무가 인삼처럼 생겨 버립니다 그냥 어. 원발이막 나가지고 이렇게 인삼뿌리처럼 음. 그렇게 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제일 좋은 것만 남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 하나만 남은 거네? 네, 예, 예, 이렇게 남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만 남기고? 네, 예, 이런 식으로. 어. 야, 나머지는 다 아웃이네. 이거는? 그렇죠. 무채로 먹는다 이거죠. 나물. 자, 네. 이거 물에 씻어가지고. 네. 비빔밥. 네. 네? 비빔밥. 고추장 퍽퍽 해가지고. 네. <웃음> 흠이 맛있겠다. Here we go!